모르겠으니 <웃음> 어, 지금, 아가 믿었어. 저희가 뭘, 뭘 따라할게요, 여러분. 못 따라할게요. 바이바이. 안녕, 진과 김가에. 정직하다. <웃음> 나도 봐야겠어. 어... <잘> <웃음> 하이요. <웃음> 안녕, 안녕. 빨리 들어와, 여러분. 들어오세요. 주로 어서 요 응. 안녕 다들 그걸 못 봤겠다 우리 뭐야? 앞에 한 거를 들어오는 <웃음> 오늘 V앱 주목이 안유진과 김가을이었잖아요 약간 페트아메트 <웃음> <웃음> 페트아메트 컨셉으로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분 페트아메트 KCON 그, 갔을때 보니까 그 페트아메트 그 뭐라 해? 그 있었어, 포즈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페트아메트 레퍼런스 그래서 그걸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 <웃음> 뭐야 이건 이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웃음>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 안녕.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저 염색했다고요? 무슨 색으로요? <웃음> <웃음> 무슨 색으로? 나와라 니가 <웃음> 과연 무슨 색으로 염색했을까요, 여러분? 두도두 <웃음> <저것도> 분. <안 웃음> 무슨 색으로 염색했을까 내가? 이게 그 조명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이는. 아 그런가? 거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도 지금 약간. 약간 무슨, 무슨 얼굴이 지금 반반이에요. 고개를 들면 조명이 그 내리면 이렇게 생겼. 너무 예쁘대요. 진짜요? 응. 감사합니다. 언니 머리색 너무 예쁘대요. 어, 어? 어? 저는 왜 머리색이에요, 여러분? 아니 <웃음> 언니 머리색 염색 염색한 줄 아나요, 머리색. 저 오늘 그 이거 입었잖아요. 가은 언니 너무 예쁘다. 방금 올라왔어요, 언니. 언니가 오늘 저 보자마자 이 가디건 입었다고 자랑했어맞아 <웃음> 맞아. 자 맞아, 짠! 내 가디건을 봐내 가디건을 봐 제가 어. 가을언니한테 선물로 사줄 가디건이에요 맞아요 근데 <웃음> 네. 유진이 너도 내가 딱 봤는데 가디건을 입고 있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놀랐어 요즘은 또 가디건에 그 계절이니까 요즘은 가디건이 딱이에요 근데 가을 너무 이제 끝나가는 거 같지 않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아닌가 지금 몇 도냐면요. 1 7도7도면 나쁘지 않아. 아직 그래도 좀도에서2 0도 사이까진 가을 아닌가. 나쁘지 않아. 제발. 제발. 좀 길었으면 좋겠어 가을이. 근데 내가 이번에 느낀 건데 약간 진짜 가을에 뭔가 입을 옷도 많고 그쵸? 먹을 먹을 것도, 그래. 것도 많고 그래. 가을이, <웃음> 최고야. 가을이 최고야. 가을이 <웃음> 최고요. 근데 근데 말하고 <웃음> 왜, 왜 네가 말하고 <웃음> 계절 가을이 너무 놀라? 최고, 놀라? <웃음> 계절 가을이 최고야. 아 계절 가을 네. 최고. 낫낫 아이브 가을. 계절 가을 최고 최고. 어쨌든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로야. 앞머리에 자꾸 집착하게 돼. <웃음> 네? 앞머리 내리면 자꾸 앞머리가 막 갈라졌는지 아 이렇게 집착하게 된다. 나, 나도 나 한때 앞머리 잠깐 만든적 있었는데 언제요? 연습생때 첫피맨? <웃음> <웃음> 그거 말고? 첫피맨은거 맞 그때 말고 응. 한 고3때 아 고3때? 어. 고 고3 그때, 그때 너 아마 너를 못봤을때일거야 18살 18살 그러니까 유진이가 <웃음> 18살이니까 <웃음> 유진이 18살일 때 네. 그때 아마 못 봤을 텐데 음, 저는 시술로 뱅이었어요. 시술로 뱅이 아니었어. 아. 약간 좀 많이 내렸었어요. 풀뱅? 풀뱅까지는 아니고 <웃음> 살짝 시술로랑 풀뱅 사이였는데 그때 약간 귀여웠었어요. 스스로? <웃음> <웃음> 역시 어. <웃음> 우리가 잘 맞는 이유가 있어. 왜? <웃음> 네? <웃음> 네? 왜? 네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네. 오늘 칭찬 아끼면 안 돼. <웃음> 우리 아이브가 잘 맞는 이유. <웃음> 서로 <서러워. 웃음> 스스로에게 칭찬을 잘하겠 맞아요 칭찬을 잘합니다 근데 너도 그렇게 느끼잖아? 앞머리 있는 게더 귀엽잖아 저요? 어. 아 언니요? 아니 아니 누구나? 누구나 아니면 은 너가 보기에 너가 어. 아닌가? 너는 앞머리 없는 게더 귀여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또 앞머리 있다가 무조건 귀엽지 않아 아 진짜? <웃음> 몰라요 <웃음> 저 약간 근데 약간 가을 느낌 내려고 앞머리 낼 때도 있어요 약간 예를 들면 오늘 가을 느낌 내로 앞머리 내리는 건 뭐야? <웃음> 뭔가 나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공항 출국했을 때 있잖아요. 최근에 일본 어. 그 출국할 때 그때 약간 브라운 그런 가을 톤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내렸단 말이에요. 가을 여자. 아, 약간 <웃음> 가을 느낌이 앞머리를 내리면 더 사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시스루뱅 특히. 오, 신기하다. 이게 사람마다 또. 음. 생각한 게 다르니까. 약간 또, 저만 해. <웃음> 근데 우리 첫, 첫 포즈 언제 했었어? <웃음> 우리,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 이. 페트와 베트 포즈를 그 멘션 파티 때 했었어요. 아, 그러네. <웃음> 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익식한 아, 거구나. 그런 가 봐. 근데 또 이런 거좋아하아난 이런 왜요? 거 좋아해요. 페트 패트. 베트. 진짜요? 어. 바보, 약간 바보 같은 거. <웃음> 지금 어? 패트와 어, 매트 지금 바보 같다고 어? 어? 어 사죄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하죠? 패트와 매트 팬분들에게 <웃음> 그 당사자분들께도 사과해요아 <상호해야죠>. 죄송합니다 <웃음> 패트와 매트 분들에게도 사죄하겠습니다 그게 바보 같다는 게 귀엽다는 맞아요 까간 그러니까 되시죠 그 그얼뚱이 같은 느낌 뭔지 알아? 얼뚱이 우리 얼뚱이가 <웃음> 바보 같아요? <웃음> 우리 얼뚱이 지금 바보 같다고 <웃음> 은급슬쩍 얼등이 엄마가 그렇게 되는거야 아니 바보같다는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내가 바보같다는게 아니라 <웃음> 그러니까 뭔가 어설퍼 보인다 어, 뭔가 귀여워, 그러니까 귀여운데 약간 맹하게 생긴 그런 느낌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저는요? 희저 <웃음> 너는 눈이 너무 커 <웃음> 그래서 안바보같 어, 그래서 너무 똘똘해 보여요 약간 그러니까 맹해, 맹해야 되는데 뱅이해 보지. 저기서 내 줘. 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강아지 가나지. 지 가나지. 가나지. 가지지지가 가나지. 게지지귀지가나나 언니 그거 한번 반대쪽 그려만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웃음> 눈코 입까지 그려주고 보여 주면 안 돼? 큰일났다 언니 어떻게? 제이 얼두니? 얘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빨리 보여주세요. 잠깐 가라지 이거 소용 없지? 없어요. <웃음> 그럼 뭐가 있어? 너무 허전해 보이지 않 털이 이렇게 아... 뽀살뽀살 안...그리고 어, 심할 것같아데 잠깐만 <웃음> 안돼 빨리, 빨리 언니 더 건드리지 마. 아 큰일 알았어 보여 주세요 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공개 <웃음>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아니 이미 말을 했잖아 <웃음> 아니 말해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제가 한번 반응을 받겠습니다. 막 공개됐거든요. 뭘까요? 아 가을아 크크크크크. <웃음> 어 크크크크크. 키의 하나만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어 지금 비오시스인 거예요? 토끼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웃음> 토끼요? 토끼는 수영이 <소염이> 잖아요. <웃음> 진짜 뭐가 언니 정답 토끼 토끼예요? 와 진짜 거짓말. 아니 토끼는 좀그 귀가 세워져 있잖아요. 저는 어디 강아지 전문가예요. 저희 진짜 아, 잘 그려요. 전문가는 거야 <웃음> 강아지, 강아지 전문가예요. 그림 전문가예요. 지금 아깝지만. <웃음> 어? 아깝다면서 마구잡이로 지워버리시는데요. <웃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진짜 강아지 전문가예요. 강전. 아니 이거랑 뭐가 달라요? 방금 내가 그린 거하봐요 한번 해봐요. 해봐요. <웃음> 아니 솔직히 뭐가 달라. 아니, 보여드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요, 아니, <웃음> 아니, 잘못 그랬어안 돼! 아이 힘 할리! 가지고 안 돼! 아이이이리 할리! 할리! 할리! 할리! 이리이리가리 할리! 할리! 할리! 할이 할리! 할리! 할리! 이리이리이리 할리! 할리! 이리이 아쪼 아쪼 아쪼 이거 이거 보여주자 아까보다 그래도 잘 그렸다 근데 약간 좀 너무 길게 그려주긴 했는데 아쪼 이거 알파카 아니에요 죄송. 아니 진짜 아니 여러분 목에요 <웃음> 내가 아쪼라고 뜨나요 아니 아쪼 가려 <웃음> 뭐게요? 알파카 쪼파카 다 알죠? 강아지라고 잘봐잘양 <웃음> 아니에요 양 양이라면 제가 양, 양띠. <웃음> 양띠 양띠예요? <저> 양띠. <웃음> 양띠구나 갑자기 우리 그림 그리지 마요 저 그림 못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못 그리잖아 아니에요 그 레인 빼고 다못 그릴걸요? <웃음> <웃음> 일단 나는 못 그려 저도. 알파카 같아요 <웃음> 누가 이거 진짜... 그냥 먼지에 눈코입이 우와 <웃음> 나 지금 이름 기억했어 지금. <웃음> 어? 그냥 좋은 먼지. 거 아니야? 아니 먼지에 눈코입이요? <웃음> 그거는 그건... 솜사탕에 저거 하세요 솜사탕에 눈 달려있는 거 같아 그래요? <웃음> 그래 요 솜사탕이랑 먼지랑 약간, 어,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니까 솜사탕 어? 나 글씨 지금 조금 잘 썼는데? 손수탕 먼지 안쪽 어 이거 솔직히 신경써서 쓴거지? 저네잘 썼죠 우선 오늘 그림 교실 이런거 같네 그러게 갑자기 그렸어 글씨 잘 썼죠 <웃음> 알았어 이제 안그리겠어 그래 요 그래.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진짜. <웃음> 어머머머. 어머, 어머. 음. 미안해요. 요즘 빠져 있는 거 있냐고. 빠져 있는 거 물어보시는데요. 빠져 있는 거 뭐예요? 빠져 있는 거. 어 유진이? <웃음> 심쿵. 심쿵. <웃음> 아, 뭐가 있을까? 어 뭐예요? 그녀의 뭐 일단 있어요. 생각나는 저... 말로 보자. 음. 요즘 빠져있는 게 뭐가 있지? 일단 요즘 가을이잖아요 근데 나 태연인데 네. 우리 둘이 안경 사러 왔었잖아 아 그랬네 근데 내가 그때 안 갔잖아 아맞아그너 무슨 안경 샀어? 나 너랑 똑같은 거 샀는지 제가 칠퍼를 보어 이걸로 이의할게요어나 근데 뭐 샀더라? <웃음> 그 언니 그 기억나요? 어, 난 기억나. 내가 무슨 할게. 갑자기 여기서 <웃음> 여기서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다른 비슷한 건가 보다. 같은 브랜드긴 한데 다른 그걸 샀나 봐요. 아, 제품. 근데 너가 올렸잖아, 사진을. 저요? 어 아, 맞아요. 올렸잖아요. 그거. 그거 봤었는데 그 뭔가 비슷한 거야. 그죠. <웃음> 어, 나 그래서 어, 내가 유진이랑 똑같은 거 샀나? 유, 유진이 유 손민수 했나? 이런 <웃음> 생하면서 <웃음> 봤는데 응. 다른 거구나. 다른 거였어. 그래서. 근데 저도 거기 가서 막그 언니도 피팅 해보고 샀죠. 응. 응, 나는 생각한 거를 안 샀어. 그러니까 오. 직원분이 다른 걸 보여줬는데 그걸 맘에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막상 껴보면서 잠을 자니까 근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 가서 껴봤는데 아 뭔가 좀 너무 어쨌든 그 옛날에 유행했던 거잖아요 뿔테 음. 안경이 어. 근데 그걸 내 손으로 사는 게 뭔가 좀아 뭔가 약간 이상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웃음> 옛날에 나 뿔테 안경 벗고 싶어 했는데 아 옛날에 꼈었어? 옛날엔 근데 그런 안경은 아니었고 어. 그냥 그냥 안경 조금 필요? 더 이렇게 세로가 짧다 해야 되나? 뭔지 알죠? 그 직사각형? 아, 좀더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런, 그런 안경을 꼈었다가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음. 갑자기 내가 아 다시 이걸 사는 게 약간 내 돈을 들여가지고 이 불태양을 사는 게 약간 이게 맞는 건가?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다가 그럴 수 있지 결국은 샀죠 뭐 그래도 요즘 또 유행하니까. 유행한 아이템 하나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벌써 질린 것 같아요 어떡해요 <웃음> 끼긴 했어? 딱한번그 처음 산날 계속 막 끼고 막 집에 있는데도 한 번씩 껴보고 그러다가 <웃음> 그 입국할 때한번 끼고 그러고 이제 조금 마음이 식었네 아 맞네 너 입국할 때도 껴거든 아, 비니에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약간 좀 똘똘한 그런 귀여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 사진 보고 웃으셨대요 <웃음> 왜, 왜? 몰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웃으셨대 아 웃겨 <웃음> 그랬던 이야기, 그랬던 이야기. 언니는 그래서 안경 만족도가 어떻게 돼요? 쇼핑 만족도? 만족도. 난 솔직히 안경을 한 번도 시력이 좋으니까 음. 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많이 껴보고 싶어서 되게 좋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에 들어가면 이 마스크를 끼니까 너무 뿌옇게 그 안경이 뿌해진다 해야 되나? 그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치. 불편해서 자꾸 벗게 그치. 되는 거야. 불편할 때마다. 마스크 끼일 때 그리고 또 불편하지 않아요? 맞아. 마스크 끼때 얘랑 안경이 약간 합쳐 뭐라 해야 되지? 겹친다 해야 되나? 어 겹쳐요? 어. 그럼 좀큰거 아니에요? 안경 아닌가? 맞아. 안경이, 안경이 커요. 그딱 맞는 안경 아니고 약간 패션 안경에서 큰데 음. 그래서 약간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막, 입김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안경이 쉽지 않다. 역시. 패션은?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맞아. 근데, 그냥, 마스크 안 끼고, 끼고, 그랬을 때는 만족도가 좋아요. 음, 좋습니다. 안경 토론. 토론. 해봤고요. 그 다음. 그 다음 토어 아. 오, 출장 15야. 출장시보야 기대가 되신다는 이건 또 적정한 선에서 말하려면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또 예고가 나갔으니까 예고에 나온 것까진 얘기해야 되죠 우리 그 요번주에 첫방이에요 어, 이번 주에 첫 방이에요. 응. 어 금요일 일요일 방. 일요일 밤 일요일? 10시 30분 40분이요 아 40분 죄송해요 <웃음> 땡잘못해줘그래도 10분 전에 들어가서 좀 맞아요. 기다리시면서 대장시보야그 우리 그거 받았잖아 시5냥이 그그 아, 맞아요 15냥이 이제 받아서 어? 저 있어요? 나 키링이 있어 언니 키링? 아 들고 다녔어요? 아 들고 다니고 있네? 어아 에어팟을 달았네요 이 에어팟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옆에 데리 다닙니다 귀여, 귀엽죠 여러분 진짜 귀여워요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가? 어, 아마 있었던 걸 거야. 근데. 근데 제가 그거 봤거든요. 토롱이? 언니 토롱이 아니죠. 알지? 토롱이가 긴 팔을 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파워스토어를 는데 그래서 제가 아그 방송할 때 토롱이를 그 SNS를 보고 잡아야 되니까 알람 설정 을놨던 알림 설정 해놨던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이분이, 이 친구가 계속 <웃음> 올릴 때마다 알림이 자꾸 뜨는 아, 거예요. 이거 아직도 <웃음> 활동을 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러 지금 이제 굿즈 홍보를 하는데 어... 봐봐 여기 김 이거 나르시시스틱 아니야? 뭐야? 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토랑이 굿즈를 홍보해주고 싶진 않지만 이거 그 봐봐요 이거 보여줘도 되나? 보여줘도 사... 되죠 집주 됐다 자 봐봐요 봐봐요 여러분 이거 나르시스 스테 아닙니까? 여기 이제 고개 까딱하면 나르시스 스테인데 이거 토롱이 <웃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와 나나 나 다른 것도 볼래 토롱이 토롱 도롱. 토롱 도롱. 토롱이 어지 어디, 어디 갔지? 아이 토롱이 한번 보여주면 안 되는데 <웃음> 우와 좀출장시보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출장시보야 어떠셨습니까 언니? 저는 근데 찍을 때 너무 어. 재밌었어 찍을 때도 근데 음. 편집된 거 보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저도 더 저는 진짜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뭐 어, 멤버들 다 맞아, 그렇지만 맞아. 근데 특히 이제 회사 분들을 오히려 저희가 뭔가 많이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막내 중에 막내다 보니까 거기서 <웃음> 그래가지고 엄청 낯을 가리다가 그래도 막 오랜만에 막 PD님들이랑 뵈니까 음. 너무 신났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어. 또 멤버들도 되게 뭔가 재밌게 잘 맞아 맞아. 맞아 오랜만에 또피 d 님 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오히려 엄청 막 저한테 깐깐하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너무 이렇게 막 햇살 같은 미소를 띄시면서 너무 막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 오히려 뭔가 진짜 딸 같은 느낌으로 <웃음> 진짜 막그래속 우리 딸 친구들 왔냐면서 엄청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웃음> 나효진 나효진 <웃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낄낄낄끄껄껄 끼끼, <웃음> 낄낄낄끄껄껄 <걸> 나왔어 <웃음> <웃음> 아, 그거 맞어 낄낄끄껄껄 하는거 아 이거는 이제 방송으로 맞아요 앞으로 나온거는 방송으로 맞아요. 근데 나는 이번에 진짜 느낀게 내가 위태가 아이잖아 그래서 혼자 다니는거 진짜 좋아하고 네. 막개이치도 안거든요 <웃음> <Som Friday> 혼자 있는거 네. 아이잉 <웃음> 아, 에스 네. 근데, 근데, 근데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낯은 네. 안 가리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아이 아이라서 뭔가 혼자인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음. 그렇긴 한데 낯은 안 가리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음. 막 이렇게 막 힘들지 않았어요 음. 선배님들과 촬영하는 게 처음부터 그냥 제가 좀 막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아이랑 이가 아이랑 이가 그 나가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혼자 있는 거, 거, 같이 있는 거 그거래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MBTI 검사 다시 해봤는데 이가 어? 나왔어요. 최근에 해봤어? 네. 이가 나왔어 근데 또 우리가 여유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유 있을 때면 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도 MBTI에 다시 해거든요 어. <웃음> 근데 이가 나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진짜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와, <웃음> 어, 근데 <웃음> 유진이는 E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사람들이 있는 것도 좋으니까 날하는 것도 신기하다 그쵸 유진이 이 같아 유진이 E 같아. <웃음> 맞는데 그래 그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저는 ISTP라고 할때만 사람들이 안 믿고 <웃음> 저 근데 ISTP 할때 생각나는 게 박명수 선배님이 ISTP 잖아요. <웃음> <에요>, 맞아요. <웃음> 그래서 <주>, 렇다고 들었어요. <웃음> 그래서 나 계속 그 생각 났는데. <웃음> 그니까 러 이게 할 때마다 바뀌나 보다. 근데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대요. <웃음> 한 달? 진짜 고시구나. 11월이지. 지금은 10월 26일인가? 한달 남았으면.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지금 엄청 바쁘겠네. 지금 여기 들어와서 봐주시는 음.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감사해야 돼.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댓글 중에 수업 중인데 조용히 얘기해달네. <웃음> <웃음> 선생님! 여기 누가? <웃음> 여기 그 아이버 보는 사람 있어요 야 진짜 너 나쁘다 아니 그분도 너. 너, 너너 다이... 저한테 먼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다이브가 지금 온... 혼나, 혼나는 혼나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너 거기 누구니? 하면서 <웃음> <웃음> 너 거기 누구니? <웃음> <웃음> 너 거기 누구니?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막 눈치 보다가 <웃음> <웃음> 저, 저, 선생님 죄송해요 하면서 <웃음> 근데 어쩔 수 없네요. 너그러이 제가. 이해해주세요. 자,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 회사는 해주세요. <웃음> 왜? 왜? 회사는 돼요. 회사에서는 이제 몰래. <웃음> 근데 수업 시간에 왜냐면 안들 확률이 너무 없어. 사실 선생님들도 다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막 대학교 수업 아 이런 저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사실 엄청 크잖아요 강의실 맞아 맞 모를 수도 있지 않나? 그래도 대학교는 모를 수도 그리고 같아. 이렇게 저절럼 이렇게 머리 내리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렇게 무선 위험성 띄가 하면 모르지 않을까? 근데 시선이 자꾸 이렇게 가잖아 아 그런가? 그래. <웃음> 시선이 <웃음> 자고 가고 뭔가 꼼지락대니까아 모르겠어 근데 대학생은 진짜 모르고 근데 고등학교是는 안돼 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보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 나중에. 是现在是现 나중에. 어, 대학교는 가능在是现在是现在是现在是 <웃음> <그래도 쉬는 시간에. 웃음> 언니 머리 색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머리, 머리 색깔 세... 되게 많이 물어보신다. 머리 색깔이요? 음. 음. 근데 사실 밝은 색을 해 가지고 좀 이제 근데 약간 좀... 무난한 머리는 다 했잖아. 언니요? 이제 갈색도 하고 금발, 갈색 금발 이 약간 그 무난한 머리인데 하고 이제 은발도 음. 해 가지고 남은 게 약간 뭐 핑크, 파란, 파색 오렌지 약간 이런 거밖에 없어 음, 그렇네 그치? 생각해보니까. 너는 생각해보면 너가 더할게 많을 것 같아 그죠 저는 계속 갈색머리 맞아요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빨간색이요 프리 <웃음> 아직 근데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색머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하고 싶긴 해 염색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앞머리만으로도 좀큰 변화라서 좀저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염색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기도 해요 좀 그렇지. 튀는 색깔 근데 난 지금 머리색이 좋아가지고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은그렇답니다 다음 대화 주제 <웃음> 댓글 언니 이거. 핑크머리 하면 어떨지 근데 궁금하다 핑크머리요? 근데 우리 멤버들 중에 핑크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원이. 맞을 데 어. 근데 지원이 하지 않았나? 그 브릿지로 해가지고. 아. 근데 지원이는. 음, 지원은 다잘 어울리는데 약간 밝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핑크 머리. 핑크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 이서는 갈색 머리가 진짜 잘 어울려. 맞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려. 맞아. 오늘 이서가. 그 제가 머리 하고 있는데 옆에 응.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서야 뭐해? 이랬는데 이제 막 <목소리>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막 피스를 막 이렇게 드라이하고 응. 계셨어요. 어. 근데 이서가 엄청 신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서야 왜?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앞머리 피스를 한번 붙여봐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웃음> 어 앞머리 만들고 있었구나 그냥 궁금하대요. 자기도 어. 안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 안돼 이사도 얼굴이 그렇게 작은데 어. 앞머리까지 있으면은 어. 얼굴이 아주 그냥 막, 어 이만 이만한데 어떡하냐 이랬는데 그래도 그냥 느낌만 어쩔 자르는 거 아닐까 음. 그래가지고 보는데 진짜. 음. 진짜 얼굴 너무 조그맣까요 아, 원래 아, 만약에 뭐 얼굴이 만하다지만 아. 앞머리가 진짜 좀 풀뱅피스였나봐요 아. 그래서 거의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만한거예요 여러분 근데 뭔가 시스루뱅으로 내리면 예쁠 것 같았어 음. 이서 보니까 이서 앞머리... 귀여워 한번도 회사 들어나서 한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서 나도 한번도 못 봤어 궁금하다 언젠가, 언젠가. 볼수 있기를 그렇답니다 엄청 신나했어 그 웃음소리를 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성 근데 신나 그, 보였어 그 애기 웃음소리 있었네요 그. 아하! 이러면서 네. <웃음> 이서 그렇게 웃는 거 알아 진짜 신나 <웃음> 이거 너무 재밌다 <웃음> 어, 나도 붙여보고 싶다 근데 나는 머리 붙이면 여기만 갈색인가? 피스가 이기이 말이 생각났을 거 아니야 <웃음> 쉽지 않죠 언니 머리 색기로 피스 입기 <웃음> 언니는 근데 언니도 얼굴이 조그해서 진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요 <그런가요? 웃음> 네, 우리 지금 다음 주제 탐색 좋아요 하고 마지막에 응. 또그 캡처 타임 어, 캡, 하고 캡처 타임 지날까요? 그치고. 지금 약간 주제 좋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좋다,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 근데 할까요? 다들 약간 할로윈 얘기가 많으니까 <웃음> 할로윈. 할로윈 느낌의 캡처 타임 알겠습니다 뭐지? 뭐가 있을까? 이런 느낌 음, 음, 음. 다음은? 하고 입어야돼 그건 뭐예요? 약간 유령? 강아지 아니었어요? <웃음> 아니, 아니.. 무슨 아니, 이제 네. 머릿속에 강아지로 지금 가족인데요? 저 강아지 전문가라고 했 <웃음> 강유진 강아지 전문가서요네 강아지 <웃음> 전문가여서 수 없어요 유일 <웃음> 왜요? 왜요? 내 <웃음> 일자랑 <웃음> 아니.. 심지맨스토비에왜 이렇게.. 아.. 오케오케 그리고, 음, 그리고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리고? 그리고? 아, 어, 하나 호박 어. <웃음> 호박 b 어떻게 거야? 하는 거야 호박, 호박 피스 <웃음> 진짜 어이 <의욕다.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다될거 같아 무슨 사거도 되고, 되고. <웃음> 호도도 되고 이인 이거. 다하 이거.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두너 뱀파이어 분장 해본 적 있어? 저요? 응. 약간 이렇게 상간리 같은 거다 하는데 그리고 뭐 모자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언제, 뱀파이어가 언제, 언제 써? <웃음> 아니 그냥 막 영어학원 다닐 때 그런 거안 해봤어요? 영어학원이요? 네. <웃음> <막> 영어학원 <영화관 웃음> 다닐 때 할로윈 <하루에 웃음> 다녔고 뭐 뱀파이어나 마녀 같은 그런 모자가 더 썼던 것 같아. 게임, 게나 망토 같은 거 두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렇구나. 음 자, 음. 음. 댓글을 읽어봅시다. 사랑해, 하타하타. 할로 할로 할로인. 어 그게 반응인. 뭐예요 <웃음> 왜? 진짜 궁금했어. 내 걔도 불러서. 네. <웃음> 여러분 진짜 모르세요? 나 이거 왜 아는 사람이 없을까나 품위에서도 물어봤어. 할로 할로 할로인? 응. 아무도 모르시죠? 어.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그 뭐예요? 그그 그, 그 신서유기에서. 제가 신서유기 애청자라서 다 보는데 그 할로윈 음. 할로윈 퍼레이드 되나? 그러니까 응, 알아요, 알아요. 놀이공원에 어 봤어? 스노프어 맞아 스노프 분장하시고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데 그스노프 분장을 한 상태로 춤을 춘게이 노래였어. 아 그래서, 엄청난 애청자네요. 나 <웃음> 나도 나도 꽤나 애청자인데. 어. 제가 더 게임 위주로 해요. 좀 아, 가지고 아 그래. 근데 이게 안무 알려주고 했던 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음, 이 손이 있어요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게 잊고 있었다가 이제 그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할로윈 시즌이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제 생각났때 보다 하는데 아무도 몰라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가 나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웃음> 원영이 몰라요? 원영이. 아, 원영이도 몰라. 아 진짜? 진짜 아무도 몰라. 멤버들. 그래서 너가 이제 같이 해줘. 내가 몰라안 음, 해줄 거예요. <웃음> 이거 이거 눈을 끼는 거 뭔지 알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웃음> 그것도 개니예요시너 <뉴욕> <웃음> 지금 나 이거 강식당. <웃음> 아 그것도 뭐. <웃음> 뭐야? <웃음> 아 제가 너무 애청자라서 눈 흘기는 게 뭔데? 근데 그 약간 사진이 있어요. 이수근 선배님이 강습당에서 이제 약간 다른 분들이 좀 답답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반품해. 우리 음, 좀 세심하게 한번 해볼까요? 어 어디 어디 볼 거예요? 왼쪽 왼쪽 오른쪽. 어 오른쪽 하나 둘 셋. 이거 우리가 눈동자가 여기가 있을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 봐야겠다 새침 우리는 새침하게 새침하게 응? <웃음> 진짜 나도 귀여워 나도. 어. 아 궁금해 이거 어, 뭐, 어? 돌릴 수 있어? 어? 너무 많이 돌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돌려서 데 이거 어떻게 봐? 어? 이쯤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할로할로인 하고 있어 <웃음> 이거는 왜그 뒤로 가기랑 앞으로 가기가 없어? 아, 그, 이렇게. 10초. 응. 응, 뭔가 할것 같아. 아닌가? 할것 같아. 어. <웃음> 굉장히 세춤하대 먹고 있어. 일단 댓글 읽, 읽다가 나오면 응. 내가 알려줄게. 알려주세요. 강아지 소리 내주세요. 빡! 빡! <웃음> 아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 하고 끝낼까요? 네. 좋아요. 자, 다이브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네. 왜요? 어, 우리 게임했을 때도 이 노래. 아 했죠? 맞아. 약간 그런 긴장감 조성. 긴장감 줘서 어? 게임런스게임이거인데이거재밌이 평생 상이 뒤집어 이기네 맞... 네, 상게 뒤집어 게기은 어, 평생 하이 앞뒤 바꿔 입기 뒤이어이거 당연히 뒤집어 이는거 아닌가? 거? 그래 이렇게 바지를 거꾸로 보면 장구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는 아니요 장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조일 수도 있을 것. 주머니가 앞에 있잖아요. 그뒷 주머니가. 근데 여기도 주머니가 있잖아 앞에도. 이거는 조금 조금 많잖아요. 아 근데 <웃음> 핸드폰을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웃음> 저는 근데 약간 그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어. 넣는 습관이 있거든요? 나도 나도 근데 그건... 앞에 있으면은 좀 아, 너무 잘 보이니까 핸드폰이 어 뭔가 이 아닌가 패션으로 또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근데 나중에 진짜 유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지 거꾸로 입기 패션 요즘은 이렇게 뒤집어 입는 게 유행이잖아요 오. 어. 아 하긴 근데 상의 뒤집어 입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근데 일부러 그런 디자인도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뒤집어 바지 뒤집어 입는 건좀 근데 바지 뒤집어져 입는 건한 명도 안 했으니까 아니 혹시 했을 수도 있지만 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 주변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뒤집어 입기를 선택하시네요 어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뒤러면 뒤집... 이제 스타레스트 언니가 이 V 라이브를 보고 <웃음> 언니를 항상 바지를 뒤집어서 그렇죠. 이렇게 입혀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소리세요? <웃음> 당신도 <웃음> 같이 몰랐잖아요 저는 선택을 아직 안 했어요. 띠민 <웃음> <웃음> 나는 무거웠지. 저도 근데 차라리 뒤집어 입는 게 나은 것 같아. 요그 아, 이렇게 앞뒤 바지 앞뒤 음. 바꿔기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웃음> 보내시고 전화로 보내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점메추만 하고 가요 아점메추네 지금 저녁시간이라서 어 근데 먹지마? <웃음> <웃음> 장난이야 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지금 배고파서 어? 약간.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어. 추천해야 돼요 좋아 좋아 약간 저는 우동! 우동! 따뜻한 우동, 우동 먹으세요 우동에 고명 같은 거 있잖아요? 튀김이나 유부나 그런 거 해가지고 우동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쨌든 따뜻한 저녁 되시고 이진이의 점심치는요저 약간 좀 뭔가 구이 같은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소고기 오리고이. 구워 먹거나 뭐 닭고기 구워 먹거나 오리 구워 먹거나 장어를 구워 먹거나 이렇게 좀 맛있겠다 든든하게. 그러면 오늘은 일주일 중에 중간 아니 월화수목 금 토일 월화수목 금 중에 중간이기 음, 때문에 아 약간 그러니까 힘든 날일 수 네. 있지 힘을 내셔야 돼요. 맞아요. 좋아요. 우동 먹고 고기 먹고 좋습니다. 네. 맞죠. 맞죠. 저희 진짜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진짜 안녕.